자 그러면 우리 심리 수리 심리학이 어느 정도의 가치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요즘은 전부 다 FTA가 되어 있어 갖고 한나라의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좀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저작권은 어떻게 죽어서 80년도까지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특허권과, 특허권과 저작권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특허권과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면,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번에 삼성전자가 6,700억 원을 물리 줬다. 그치? 애플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물리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특허권을 하면 우리는 기술적인 특허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특허는 많이 해 봐야 20년. 예, 실용 신앙은 15년. 뭐 이렇게 되면 그 지내제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누구 말 따는 비아그라도 만들면 이제 비아그라가 특허가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표는 못만든다이 말이야. 비아그라라는 상표는 못 만드는 거야. 그거는 뭐 영원히 가니까. 그래서 이 이 상표와 특허가 있는데 저작권은 이 모든 것은 나의 저작권이니까 수리 심리의 저작권이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지 누구도 못 한다 이 말. 아무도 허가 없이 논문도 쓸 수도 없고 책도 뺏길 수도 없고 그림도 한개 도용할 을 수도 없는 거야. 그 나중에 저작권 다 걸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 해놓고 나면 대학 교수가 아, 너무 수리 심리 좀 뺏기 갖고 딱 걸리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소송. 네. 아니, 소송도 문제가 아니고, 소송도 해야 되지만, 그, 옷 벗고 나가게 만드는 게내 일이라. 우리가 유폐한 사람이 들어갈까, 이거. <웃음> 나는 그리 딱 하면 합의도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난 무조건 쫓아내보는 거야. 그거는 학교하고 내가 붙으면 되고, 손해배상은 학교하고 붙으면 되고, 교수는 무조건 쫓아내보는 게내 일이라. 그럼 요새는 변호사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거 전문적으로 해주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럼 쫓아내는 것만 내가 잘하면 돼 그러면 입회한 사람들은 어떻게 빠지면 또 들어가고 빠지면 변호사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 그거 오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상표 특허는 여러분들이 수리 심리도 자 수리 심리 수리 사주 수리 멘토링, 수리 힐링, 응? 뭐, 천부경 타로카드, 수리 성명학, 뭐 등등 해갖고, 이 곳이 전부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쓰는 거야. 간판, 여러분들, 나중에는 간판만 붙으면 나는 묵고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엄마는 대단한 거고, 그제 이런 기회만 나갔고 이거는 없어지는 게아니더라내 고유의 상품이기 때문에 내 지금도 내가 독한 마음을 안무서 그렇지 지금 이거 수리, 성명학,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고발해보면한 3천 군제는 고발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0만 원은 가져왔겠지 내가 돈 벌려면 그러면 보너스 해갖고 또 나눠먹게 하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참마 그러지 못하고 유효기간 1년 동안 내가 죽어 있는 거다. 그뒤 얘는 가감하게 내가 잡으러 갈게. 그럼 앞으로 수리 심리 수리 사주 수리 힐링 수리 승리학 수리 멘토리 우리가 이렇게 막 펼쳐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내가 못하냐 내가 어떻게 다 하겠노? 이 막대한 권한을 이 공부한 사람인제막 넘겨주는 거야, 지금. 넘겨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응?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 머리가 제법 괜찮아요. 아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아까 뭐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머니. 다돈 자금 하지 말고 좀 고상하게 머니. 자,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챙겨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 가야 되고 이게 중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는 최고의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한 4, 50살 되고 나면 밖에 가서 몸으로 하는 거 그거 힘들어서 못 한다. 그뭐간증도안 줬는데 그거 안들가고 이거 하겠나? 못 한다는 <웃음> 그래서 이것이 처음 되네 그러면 저작권은 저작권 몽땅 다있대 이제 누가 이것을 함부로 쓸수 없대 책에도 아무리 지만이내 허가 안 맡으면 못한다 이 말이야 나는 그거 하기를 바라지 그지책 놓기 바라면 그거 딱 쓰고 해가지고 나는 고슴하게 되면 책 전부 다 쓰고 해갖고 다 폐기시키고 내는데 돈려 줘야 돼 그렇잖아 이거. 사업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대단한 항문이니전세계 우리는 FTA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계 나가도 우리는 꽝꽝 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 먹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전부 다를 통째로 다 먹는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여기 있지만은 처음부터 다르다 이방법 먹고 사는 방법이 좀부 다르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시에 다할 수는 없다는 거다 이. 자 지금부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내가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너무, 너무 긴장을 해갖고 <웃음> 내가 여유를 좀 주려고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단 5분만 쉬고 올게요 <웃음>